안녕하세요 저희는 비건리즘을 실천하는 올 비건 다큐멘터리팀 박민입니다 제가 하다가원는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비는 다양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SNS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 계정 운영 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먹는 식사를 소개하면서 비건이즘을 어, 쉽게 알리기도 하고 비건이즘 팁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비건이즘 다큐멘터리들을 리뷰하기도 합니다. 또 기후 위기를 없애는 실험실을 통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논비건분들과 비건분들이 함께 어, 비건 음식을 나누고 비건이 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건 실천을 할수 있을지를 실험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실제 다큐멘터리로 촬영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어, 넷플릭스 파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처음으로 저희가 대중들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활동이 가장 이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그분들께서 되게 비건이즘에 대해서 되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됐다고 하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활동이 좀 많이 준한 부분도 있지만 어, 그래도 같이 함께 해주는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 상영에도 어, 여러분 대전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SNS 단비 계정도 많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단비라고 담비 치면 나와요. 및 d a n v i 입니다. 안녕